아.. 좀 아쉬운데.. 응? 음? 홀로는 좋지만 혼자는 싫을 때 여기로 와 CCC. 하.. 아, 5분만 잘까.. 응? 음? 홀로는 좋지만 혼자는 싫을 때 여기로 와 시시시, 오케이, 그렇지, 슛, 골. 응? 혼나는 좋지만 혼자는 싫을 때 여기로 와 시시시.